직접 만들어봤어 수제 빈티지 티켓.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한 아이템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근데 이제 국내 문구들 중에 꾸미기 재료들 중에 빈티지한 아이템이 많이 안팔거든요 살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귀여운 것들은 되게 많은데 빈티지한 아이템 많이 안판단 말이지 그리하여 오늘 빈티지한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볼까 해요 제가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요겁니다 점선 칼이에요 아마 문구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거는 절취선을 만드는 칼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쓰던 게 칼날이 다 무뎌져서 새로 이번에 구매를 했고 저는 이거를 알파문구에서 12,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12,000원 이거는 이렇게 쏙 해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자르는 칼인데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이건 사실 사용할 때 바닥에 박스 같은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는 받침대를 깔고 사용을 하셔야 칼라를 오래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핑크색 종이를 절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칼에 들어간 선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게 절취선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뜯으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유용하죠? 자,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디에 쓸 수가 있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들면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오늘 빈티지 티켓을 직접 만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도장들을 이용해서 빈티지 티켓을 직접 만들어볼거고 이 도장이랑 점성칼까지 같이 활용하면 굉장히 그럴싸한 티켓이 될것 같아서 Just the other day saw you looking my way i Start to contemplate moments that went to waste I Why you do that? You j u m p me t i k e t 이제 이거를 티켓 모양으로 Like who that? And put me through that My baby is useless I'm living my life Don't need to remind me feeling just fine One o f a kind Who better than I? 이렇게 빈티지 티켓이 이렇게 빠르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죠? 되게 예쁘다. 더 그럴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다른 색도 만들어 봐야겠다. 크라프트 용지에도한번 해볼게요. Like you hurt me 를 이용해서. 종이 이 종이를 뭐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를 거라서 다른 색상의 종이가 있으면은 하나 뒀으면 좋겠는데 그렇 지금 벚꽃이 좋은가 많지가 않아서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그럼은... 어우 다 쏟아졌다 거 같네 이거? 어, 너, 나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일단 노란색 버전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버전은 빈티지 티켓을 한번 직접 만들어봤어요. 수제 빈티지 티켓 네, 진짜 그로스하고 진짜 팔아도 되겠는데? 파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잘 이렇게 만들었고 이점선칼은 제가 오늘은 빈티지 티켓 만드는 데 썼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또 다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하여 이렇게 같이 빈티지 티켓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